자, 여보, 또 오세요. 완전 많죠?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토원자입니다 자, 오늘은 진짜 제가... 가을, 요즘 가을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좀 선선한 날씨를 제가 딱아가지고 채집하러 왔는데요 가을에는 어떤 생물이 살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, 먼저 이쪽 대 같은 걸로 수생 생물, 수생 곤충 같은 것도 관찰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, 제가 산을 많이 못 갔잖아요 산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자, 그럼 함께 가시죠 자, 먼저 이렇게 하천,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 동한 또랑 같은 데 왔는데요 사보하겠습니다 자, 일단은, 제가 이렇게. 결과로먼거 저거, 저거, 저록 하겠습니다 거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같은거먼저잡아 나올지 모르겠는데 nope. 엄청 많아요, 와. 오. 여이 생이 새우란 건데요. 생이 새우. 와 자, 생이 새우는 엄청 많네요, 지금. 이게 아마 토하젓, 토하젓의 담면 새우일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 자, 어. 아,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이 친구는 여기 다큰 거예요, 다큰 거. 바코 한요 정도로 큰 새우고요. 일단 이 친구들은 제가 먹이용하고 또 키우기 때문에 한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큰 왔어요 자 여기 여 지금 이렇게 뭐냐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버드치도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생이새우들은 엄청 나오네요 지금 이거 아마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,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오 이거 뭐야 오, 되게 신기한 뭐 잠자리 트체도 나왔네요 오 이거는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지금 제가 또한번 죽게 리는데데요이번하고청치는 없어, 요치 우치. 와, 치 우치. 우치. 자, 치지 이거? 무슨 우충인지 모르겠는데, 그냥 5층에도 한 마리 잡았어요. 근데 되게 커요. 손가락 한두 마디? 두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것도 한번 챙겨볼게요. 우와, 우와, 너무 맛어치는거 보이세요, 지금? 우와. 아, 새우예요, 새우. <웃음> 우와, 진짜 많터 이렇게 떠서 잡아도 돼요, 떠서. 진짜 완전 많아가지고 새우가. 자 여기 오세요 완전 많죠. 와. 오호. 이따 이것도 다 담아서 제가 한번 라면을 끓여 먹어. 라면 을 끓여 먹을게요.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. 와, 라면 끓여 먹어야 된다 이건. 이거는 라면밖에 답이 없네요, 진짜. 와. 와, 여 잠자리 수채도 있고요. 수채도 한번 챙겨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제가 한번 새우, 새우가 사는지 확인이 됐으니까, 이제 어망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. 새우망이라고 하는데, 새우는 많이 안 잡힐 것 같아요, 사실. 물고기가 진짜 많이 잡혀요, 이건. 자. 이렇게. 펼쳐가지고. 물고기야. 이건 또 제가 그때 만든 통이거든요. 이건 한번 잡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. 이거. 자 이제 어분을 어분을 이제 여기다가 한이 정도. 한이 정도만 넣어줄게요. 그 어분을 주만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도 어분을 한이 정도. 요 정도만 넣어놓고 이제 물속에한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담궈서 보고 있을게요. 그러고 나서 한 번, 그러고 나서 한번 이제 열어보겠습니다. 자. 그럼 한번 담그러 가보겠습니다. 제가 만든 거. 이거는 지금 막떠내려다니요 떠내려와가지고, 제가 여다 놔뒀었는데, 이거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. 와. 안 잡혀요, 이거. 이거는 쉴드잡 잠깐만 여기다 놔두고, 제가 이제 풍발. 손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, 가시죠 자,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손발을놨던 곳인데 과연 잡혀졌을지 모르겠네요 자,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, 보시죠 고 어? 음, 음, 음. 여기에... 잡히라는 새우는안 잡히고 몰채이고 물고기만 잡혔어요 아 이거 새우 통말 맞나? <웃음> 새우 통말 맞나? 맞나 이게? 새우 통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새우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? 자 여기 보세요 물고기만 나왔죠 물고기가 5층이 많아 진짜 와, 여기, 여기 보이시죠 여기? 음. 새우 한 마리 들어갔네요 한 마리 와 진짜 이 아이들을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제가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발을 여기까지 해보고 쭉대질로 위로,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시죠 아 지금 부장났네요 족쇄가 아보세요 여기가 지금 끊겼어요, 여기가. 와, 뚫렸다. 저는, 간단하게, 이렇 해놓고, 치워봐야겠요 여기. 여기 새우가 많이 없어요. 나오긴 나오는데, 이쪽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, 여기. 여기 보시면. 뜰채 딱두번후 뜰채질 두번후 이만큼 잡았어요 지금 한번 했을 때는 진짜 올챙이 하고 새우들이 많이 나오더니 두 번째 했을 때는 이렇게 개아제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개아제비가 우와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데려가서 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채집은 좀더 재밌는 곤충채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